예? 이치, 셰 뭔데요? 저, 모요 장이사? 아니에요. 뭐게요? 저요? 네, 바보님 셰어, 뭐예요 예, 바보 저, 모델. 어? 도도세다. 우리도, 우리도, 도새다도리도리도도 우리도, 우도 저 기술자예요. 어, 이쿤 님 암살자라는데요, 바보예요, 언니? 예? 아! 그러니까 <웃음> 아, 거기서 사보타지 터졌어. 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저는 알수 있어요. 제가 기술자인데요? 그럼 거 어, 기술. 건티한 어. 오, 아내 네, 검은색도 제품이네요. 암살자 같아. 이거 바보 님 복수 한번 해 드려야 어? 리겠구만저그 노란색 썰러 갖고 있거든요. 저거 암살자한테. 제가 보안인데. 잠시만요 음. 노란색 찾으러 가죠. 근데 네, 저랑 좀 거리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안관이 범위가 좀 넓어서 뒷사람 쩔릴 때도 있거든요. 네. 이지 님이 대신 설명해줘요. 그 암살 당할 수 있어서. 네. 뭐야. 한... 하는... 끝난 분. 됐다. 이거 제가 썰었어요. 누웍 쪽에 복도에서요. 수상에서 썰었는데 맞네요. 이코 님도 보셨어요. 같이 있었어요. 검은색 님이 바보니 어. 암살했을 거라 네. 생각해서. 장인 님도 칼잡이라고? 어? 네. 칼잡이가 세시네? 네. 네. 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썰어야 되나? 근데 미션 너무 많이 깼는데 썰긴 썰어야 돼 지금. 근 알리바이 만들려면은 이지 님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어 뭐야? 어 뭐야? 어씨, 나 지나가는데 갑자기 떨어졌어. 나 지나가는데 떨어졌어. 어 뭐야? 너무 죽었어. 이거 너무 그 한떡 님 죽었어. 한떡 님 죽었고.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최도세 님 도도세 같아요. 울릴 이유가 없었어. 울 우... 이지 님 이지 님. 아, 연못에서 만나 연못. 장인님 마당으로 오세요. 헌다 와요. 아 근데 이게 아 이거 지금 팔콘이라고. 여자 이진이 막고 있네 이진이 아닌데 이진 아닌데 와이진 어디 갔어 이진이 아, 아 강이 오지마 오면 이거 안돼오오오오아 어디 갔어 아 죽었겠다 이진이 그 어디 계셔 이진 어디 아, 있어 이진 어디 있어 이진님 보신 분왜 썰어 누가 썰었어 나보안관인데다무보안관이라 아. 하길래 썰었습니다 <웃음> 이거 한우님 이거 보안관 아니야 예 달면 되는데요 달면 끝인데요 한우님 이거 한우 팔커이아 이거 달면 안돼나 진짜 보안관 아니야 진짜 무한야나 믿어줘 나 계속 같이 다녔 라운드 이 라운드 나랑 같이 다녔어 아무 짓도 안 했단 말이야 암살자 있다 이거 암살자 없으니까 직공이에요 직공 나 보안관이야고 이거 이쿠가 보안관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검은색님 썰었고 이찌님한테 암살당할까봐 아. 대신 말하다라고 그랬어요 아마 아. 예 이찌님 나랑 계속 같이 다녔어 그거 완전 이그제 끌리네요 지금 한님 그거 다 예, 찍었니다 맞아 그 나머지 직공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 오의였어 어, 기공이라고 그냥... 말씀드렸죠 강인이 작용 네. 이거 안 끝나면 종쳐야돼 이거 팔콘 있는 거야. 철로새? 됐어. 아니 안 죽었어. 아 이거 그 얘네 이쿠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 빨리 불 거요. 한명불 거야 돼. 이거 이쿠야 이쿠. 아불 끄라고. 아우 진짜. 외로운 도로새. 아, 불안 꺼. 나를 믿어주지. 어떻게 저를 이용할 <웃음> 수가 있어요? 힌지는 네, 네. 뭐였어요? <웃음> 저 비둘기요. 구린게 있잖아. 비둘기면은. 나 느꼈어. 당신. 저 건데요. 당신은 어. 좀 예리해 보이지 않나? 어... 이번 판. 블랑스. 탐정이구나. 바보님 바보님 지어봐요? 탐정 맞아요 어젯밤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바보님 오리야 바보님 오리야 느낌 왔어 아니야 아니야 일로 다시 와요 나 영매사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영매사가 발견했을 때탐정이 가서 스킬 스튜디어 저거 이 구석지대서 잡으려고 저거 한번 확인한 것 같은데 아니요 레이더서 잡은거 아니야? 레이더서 변신한거 아니에요 록스로 <웃음> 마당에서 죽었을 것 같은데 오지 마, 누가 썰었어 오지마! 오지마! 썰어! 나더 썰어! 나 썰어. 강파님이 이... 썰었어요 제가 썰었어요 특히 안 썰어요. 근데 제가 제가 장이사이거든요? 데려와요? 있긴 한데 이거 네, 이거는 강파님이 확실하 어이! 더블클 느낌이야 더블클 느낌이야 더블클 느낌이야 더블클 <목소리> <목소리> 아니라니까? 장이사대로 일단 쉬는 게맞장것사인데 어, 불러가세요 이쪽인가? 왜? 저 약간 안녕하세요 아네 시선을 안 하세요 시체가 바보니 <봐머니> 이쪽 이쪽 이쪽 이쪽 가볍 죽어 가볍 어, 죽어, 죽어 가볍 죽어, <봐라> 죽어, 죽어, 죽어. <봐라> <봐라> 죽어 여기 뒤에 숨어야 돼 가볍 죽어 아.. 바보니 바보니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이거 전판에 강인님 확인했는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빠수님이 어차피 두명다썼버려 저희 지금 숨어있어야 될것 같아요 빠수님이 왔어 요 <봐라> <봐라> 이거 저못빵 <몸빵> 아닌가요? 이제 뒤에 숨으신 분 <웃음> 어? 장장에서변장점에서 10점에서 1 0 럭스 서스변장수서 10점에서 10점에서 10점에서 10점에서 10점에서 1 0점어요1 0 봤어요, 제가 봤어요 저0변장수1 어, 가까이 가면 죽어, 에서1 0점 죽어. 1빈점이서오0왜 이렇게 길어에서1 0내 네. 이름은 코난. 탐정이지. 이거 네이버스야. 내 이름은 남도일. 탐정에서 10점에서 10점에서 이0점에서1 0이에서 아버님 오리잖아요. <웃음> 장난 장난. 아버님 오리잖아요. <웃음> 이거 럭스님 말 들어봐야 되는 거 맞죠? 아니 럭스님 내 네, 나갔어요. 아맞다 나갔지. 네. 오, 아. 네이더 수, 뭐, 오! 오 네이더 지금 궁금하고 있어. 네이더 스킬 각이다 이거. 어? 파파분님 지금 있나요 혹시? 저 있어요. 연못으로 튀어 모못으로 튀어. 야 안돼 가면 가면 죽어 가면 죽어 전기세가 거의 무조건 죽어서. 아니 내가 미션 저기서. 여기서 일단 잠수 일단 여기서. 네저 사실. 아, 한명 죽었다. 전기세라서 죽었나 봐. 오케이 오케이. 이거 저 탐정이라 확인 한번 할게요 어 근데 아... 시체가 없어졌어요 나갔나? 시이었다가 나갈... 아... 6이 됐거든요? 아, 일단 내려가보리 제가 그럼 전기 킬게요 일단 안녕하세요 아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아니면. 식인종인가 보다 네이더스님이 죽은 거 같거든요 제가 볼게요 아니 왜안좋혀요 그럼 벨한번 누르죠 벨한번 누르죠, 누르죠. 아네 아, 어, 네. 일단, 어... 일단 위로 위로 위로 이거 신고 어! 알겠다! 바보님 이거, 화, 이거 확실해 이거 확실해 그랬어 이게 실게... 네이더스님이 암살자인데 누가 죽인 거예요 네이더스님 그래? 어, 네. 아가고 아이고, 좋아! 이고님아아요 도와드릴게요. 바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 도.. 아이고, 아아이거아 아이고, 아이 좋아! 이 좋아! 아이고, 좋좋이고이쪽이고좋이고이이 빠빠이밀반 밀반이 밀이 밀반이 밀반이 밀반이 밀반밀이밀 밀반이 밀반이 밀반이 이밀아반이이밀반반이 밀반이 밀반이 밀반이 밀반이 밀이 밀반이 이 밀반이 밀반이 밀반이 밀반이 밀반이 이 밀반이 밀반이 밀반이 밀반이 밀반이 밀반이 밀반이 이 밀반이 이이 2명 들어갔다, 설마? 2명 <웃음> 들어갔다 잠깐 말해줘요, 몇, 솔직히 말해줘몇명 몇 들어갔어요? 뭔데, 뭔데? 아, 아니 몰라!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웃음> 강인, 강인 채소 비둘기 <웃음> 아니, 괴롭기네 나와요, 네이런스님 가자 아, 네이런스님, 너이 가자 오케이. 아니,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맞지? 근데 강인이 오리 가자. 같은데? 날 지켜줬구나, 당신들 간다. 날 지켜줬어 힘들. 우리 깜부하는 거야 오어내기할거 어? 있어 이코님 다시 가요 이거 내가 염탐꾼인데 안녕하세요 언니, 주워오세요 여기서 이코님 지키죠?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보세요 네, 네이더도 조심 네이더스가 우리 킬할 수도 있어 왜요 네이더스님? <웃음> 내가 아는 염탐꾼이두 명인데? 짜자일라어 어? 어? 어, 뭐야 다시 들어가세요 빨리 빨리 네. 아까 제가 전기 사보에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강희님이 들어왔어. 그래서 둘이서 수다 떨었거든요. 아이고야. 야, 신고하면 죽인다. 야. <웃음> 아이고야. 야, 죽인다. 신고하면 신고하면 죽인다. 아이고야. 어, 어, 무서워. 무서워. 어. 아이고야. 어, 아 가자 이제. <웃음> 당신 일등이었어? 나 <웃음> 느낌 쎄! 나 느낌 쎄! 어, <웃음> 이콘님! 어 뭐야? 어? 예. <웃음> 아, 아 좁아! 어, 어, 거기 좁지 않으세요? 아야 하나도 안 좁은데 코인돌왕 동전 넣을테니까 들어오지 어. 야 신고하면 죽인다 야 신고하면 <웃음> 죽인다 야 나오기만 해봐 <웃음> 저, 이거 너무 무법자잖아 <웃음> 아니 근데 착한 살인이라 생각해 진짜연연방군이에요 진짜 여탉구이저 당신 나오면 죽일거야 감이 날 배신해? 아 무서워 살려줘요 님들 저 지금 손 뜯기고 있어 아 이거 바보님이야 날 배신해? 당시에 <웃음> 나오면 죽인대 그 이콘님 이콘님 내눈앞에 계세요. 내 눈앞에서 두번 썰었다고 바보님 맞다고나 지금 아니면 안돼 나이 <웃음> 상태로 못 죽어 <웃음> 지금 아니면 나 안돼 나 지금 지금 아니면 죽어 아 어때요. 바보님 그냥 이거는 죽이면 죽어. 신고 안왔응 그렇게 있어봐 아나 마나 마나 밀어줘야지. 밥은이 <웃음> 솔직히 나름 변장 안 했었는데 얘기하는데 고했는데. 마당에서 올라왔어요? 저, 저, 지금 알려드릴게요. 썰어야지. <웃음> 아니. <웃음> 알려 알려줘봐요 여기서. 보류 관찰자요. <웃음> 빠빠는이 왜 거기서 있어요? <웃음> <웃음> 아, <보류> 뭐야, <웃음> 뭐야 뭐야 뭐야 얘왜 죽었어? 아, 뭐야 이거 없던 씨 어? 갑자기 나오네? 갑자 어 이건 내가 썼어. 나 이거 알거 같아. 이거 빠수님이 봤어. 보라색을 누가 썼지 는 봤을 거야. 근데 같은 팀이어서 말을 못한 거지. 나, 나 진짜 못 봤어. 빠수 이건 많다니까. 진짜 못 봐요. 매니저, 아저, 너 먹어야 돼. 너 먹어야 돼. 너 먹어야 돼. 거위끼 얘기하는데 해. 떠들지 마세요, 주님. 네. 주님, 거위가 맞나 확실한가요? 후식을 안 해. 중님 조용. 중립, 조용. <웃음> 예. 주님 조용. 잠깐, 잠깐, 나도 게임 하게 해줘. 나는 <웃음> 무조건 주님이야. <중립이> 저 하나만 <웃음> 얘기할게요. 어떻게든. 아니. 려 아니, <웃음>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네 <susurra>